문잠고지참아 오늘도 변함없이 시끄러운 우리 주작이 아, 일단 저는 일단 풍삽을 만나서 제가 어젯밤에 어, 불타고 있네? 커지고 있는데요 일일이 점점 커지고 있는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잘리지어뭐 애들 게있네? 어? 맞싸고 어 뭐. 일어났어? 네? 어 아침 먹었어? 아니 우리 너 어제 저녁에 책거리 못한 거마음에 걸려가지고 응 아침에 지금 너오면 하려고 데이트하고 있었어 뭐뭐 뭐 하려고? 뭐, 책거리가 뭐야? 어? 우리 잔치 어제 못다 한 잔치 아아 아, 그래? 아유. 어, 아, 나 아침 산책 갔다 오려고 그랬더니, 그만. 오. 아유, 아, 아유. 아, 에소 아니, 근데 이거 학교가 왜 이렇게 불타고 있어, 이거. 그니까, 뭐야, 뭐야. 깜짝 놀랐어. 응. 멸망하려나? 고돌돌... 응. 아니, 그래서 왜 먹을 게꽉 차있네. 아이고, 언니 오셨어. <웃음> 와, 이게 다 뭐야? 우와. 멋있겠다. 우와! 멋있겠다. 멋있겠다.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놨어 이거 그러게! 와 대박 돌돌이당 음소 니가 쏘는거 아니었어? 무슨 소리요? 와! 잔치국수! 와 페인트사탕! 와나 페인트사탕 좋아하는데 와너 어? 거기서 더 파래지면 어떡해? 어? <웃음> 아 혀는 아직 안파래서 이제 혀가 파래질 차례랄까? 어. 어. 아하. 어. 자네 이거 하나 더 먹겠나? 어? 그래? 와 고마워 싸보셨나 보다 어. 어, 다들 모였는가 예예다 모였소 몰랐는데? 와 쌉들 근데 오늘 이렇게 차량이 시커무죽죽해요 멋있다 약간 비용이 반가소 그러게요 멋지네 그 오늘은 드디어 시비지 신 합격자가 정해지는 <웃음> 아, 날이라네 맞다, 맞다. 네, <웃음> 에 아이고 <웃음> 벌써 그, 다들 그 각자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가 그럼요 그치, 그치, 그렇소. 뭐, 그 친구들 그렇소그한 명씩 대답을 가. 해보게나 그 햇냥이 후생부터 자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가? 예, 저는 사실 최선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운 거시기 머식이 어쩌구입니다 그 음, 자네는 그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가 보그 예, 서울지 후생 말해보게나 예,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좋은 친구들과 좋은 스승님과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와 아유. 감동이다 그렇소 그 머리가 하얗게 센 마리우생도 말해보게나 저도 풍사비랑 똑같이 머리 하얀데 저만 뭐라 그러시고 키히 <웃음> <웃음> 제가 반장이 돼서 한 일은 매번 사라지는 너희들을 찾아다닌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너네랑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낚시도 하고 그랬던 게재밌었던거 같습니다. 와아! 그치그치! 우리가 아니었으면 어디서 재미를 찾나! 맞아, 그럼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없었으면 어디 음. 찾았겠어. 그치그치! 천장에서폭포를 그치. 그치. 만들어 보겠어. 그치그치! 그치. 아 역시! <웃음> 아 너가 드디어 천재에 한 발짝 다가서는구나. 응. 다음으로 해옥수 여생도 말해보게나. 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친언니를 얻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뻐요거절해 하였고 앞으로 금소의 친동생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와, <웃음> <하지> <웃음> 짱이다. <웃음> 오늘부로 황수라고 불러 주세요. 어, 그래. 황옥수야. <웃음> 방고만금 소유생도 말해 보게나. <웃음> <웃음> 아, 네, 사실 여기 단군님 뵈러 온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좋은 친우들을 만나 가지고 아주 감개가 무량하네. <웃음> 네, 이렇게. 자네같은 친구들을 만날 줄상상이나 했겠는가 그 이곳에 떠나더라도 우리 계속 그 연락하고 지냅세 네. 그래 그래 나도 그 마지막으로 예도령도생도말해보게나 어, 아 저는 이제 꼬나도꼬도안섭고 그래서 우리 헤어져도 자주자주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들도 꼭 보러 갈 거예요. 와, <놀람> 와, 주소, 주소, 와, 줬어! 와, 막내 다 컸다! 자자그 조용히들 하게나 자네들이 주작관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과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린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던 것이니만큼 그 오늘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도 자신을 위해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정진하길 바란다네 주작관에서의 수업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마지막 사자성어는 대자정리라네 대자정리요? 아, 아니. 대자정리라네 했다, 좋니? 와. 그 앞으로 자네들이 이 종소리를 듣지 못할 터이니 마지막으로 그 울려주겠네 <웃음> 아유 아주 맑고 청량하오 그렇군요 마지막 사자성어는 회자정리란에 만남이 있다면 이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오 다들 각자의 <웃음> 자리로 돌아가 그리움과 추억을 품에 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합세 자네들을 가르칠 수 있어 행복하였고 나 또한 유생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소 거그 뒤에 그 대기하고 있는 자네들도 마지막이니만큼 유생들에게 한마디씩 해 주게나. 어, 어. 어. 아. 한번 말해 주시오. 뭐좀 해야지. 좀만. 그 어, 올라와서 어, 말해 주게나. 어, 아, 예교수님 예. 어휴 진짜 다들 간당에서 떠들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라니. 와예. 어, 어, 어, 고맙소. 뭐6 7 8 9시. 오. 또 댄스. <웃음> 시비지신대서도나이지 말고, 자주 보자, 다들 어디가든, 몸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예~~ t 예~~~ e 아, 음... 와~~ 떡볶이 쌉이다 떡볶이 쌉~~ i 아, 얘들아... 그 the cookies up is that the cookies u 헛 Oh, yeah, the cookies u 싸 l 울지마 울지마 d i 생 a u l d 선생이 눈물을 보이는건 처음 보는 것 같소. 울지마 울지마 울지 울지 아 i m a u 어 d i m a Uldima. Uldima. Uldima. Uldima. Uldima. Uldima. Uldima. Uldima. u 를하 i m a u l d 시간이 알겠어. 다 되면은 마지막 하교음을 울릴 터이니 그 하교음을 들으면 그 강당으로 모이면 되겠소. 알겠는가? 예. 알겠네. 예 자, 자, 그럼 다들 이만 해산하게나. 예. 싹. 자, 올라가다 보게나. 쌉. 이제 쌉의 그 볼따구를 못 본다니 정말 슬프네요. 오, 사기나봐 애인이가 말 계속 따는 실 않네요. 딱 좋은 흔체 발견하시길 꼭. 올라가게나 그 올라가게나 그물 다득을 보고 있는가 어기 음... 흑착하러 떨어진것봐 자네들 나오게나 담배 아, 나시러 아, 갔어 요 아, 안녕히 아, 음... 가시오 으으으아 음... 어... 야... 어, <웃음> 정말 아 진짜 그래그래 그래, 짐 싸러 가야지 야 아리는 뭐맥그 처음부터 바리바리 썼다고들어와가지고너그짐싸게 많겠다 어? 많지 응짐살거 음, 많고 써줘 아하 이거 어. 허허 마지막이라니. 근데 나 이제 풍삽판데 가서 어제 하기로 했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긴 해. 풍삽한데 잠깐 갔다 오시다아아 어, 그러신 것 같으시네요. 쌉들이네 어? 어쌉 어, 풍삽은 어. 어디 계세요? 어휴. 네. 선생님 지금 숙직실 가셨는데? 아 예예. 쿵쌉한테 예. 인사드리려고요 쌉들도 잘 지내세요. 예예가 다르네. 예. 보고 싶을 겁니다. 쿵삽도전삽도맷삽도맷삽에 떡볶이만 잊지 못할 거예요. 흑흑, 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짭 <웃음> 아이고.. 똑똑똑! 풍삽! 거 왔는가? 예예 다리안 깨나? 예 나한테 말해줄 게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준비는 다 되었는가? 예예 예. 그 거시기 그.. 없어진 것이 청동 거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잉? 그렇소 그렇다면 제가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 말을 해드리면 그 청동 거울을 그 거시기에 품하기에서 몰래 배서 오실수 있는 건가요? 제가 꼬지렀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누구인가 우선 말을 해보게나 아니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네가 그 훔친 자에 대해 힌트를 준다면 그나 또한 그 자를 찾아보겠지만 내가 자네를 위해 그 거울을 찾아올 수 있는지는 나 또한 확신을 할 수가 없네 어째서죠? 나 또한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말이오. 아, 그때 소지품 검사하셨을 때는 없던가요? 그렇소. 그때 아마 그 개인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전 선생이 각자의 기숙사 방을 한 번씩 확인하였다네. 하지만 기숙사 <웃음> 방에서도 그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네. 그래서 아마도 의심가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자주 이용하는 교내의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네 음, 그렇다면 조금 있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울을 찾아오겠다는 건가? 예예 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네 혹시 천부인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예예 예. 자네가 갖고 있는 청동검날을 비롯하여 혹시 자네 천부인 중에 무엇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마술이 딸랑이와 텐던트 거식이 겁나를 가지고 있습죠? 잠시 앉아보게나 천부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겠네. 예. 자네가 청동 거울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천부인은 자네가 지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물건이기 때문일세. 예. 그중 자네가 소유하고 있는 청동 방울은 방울에 나타나는 방향 표식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가리키고 있다네. 그렇기에 그것을 이용해 문을 찾아야 한다네. 하지만 문을 찾은다 한들 청동 거울이 있어야만 그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거울이 있어야만 자네가 지옥으로 갈수 있다네 그럼 검은 어디다 쓰는 거죠? 청동 검은 지옥에서 자네를 지켜줄 물건이라네 자네가 지금 청동 검날을 소지하고 있는가? 예그 외에도 그 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검의 손잡이가 필요하다만 그것은 내 자네가 지옥에 가기 전에 따로 전해줄 터이니 자네는 강당에 모이기 전까지만 꼭 정동 거울을 찾아와 주게나 알겠는가?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소 그러면 가보게나 그 찾는 과정에서 혹시 힘든 일이 있다면 바로 숙직질로 오시오 알겠는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길 바라네 예 그렇다면 일단 과수원의 숨겨진 방을 보자 근데 이게 얘... 이게 뭐 있지 않았나? 휴대폰 다 바꿔 그렇지 여기? 어? 역시나 여기가 이렇게 방이 있었잖아 그렇지 뭐야 이게? A역? 이게 뭐야? 과수는 지하실 열쇠? 뭐야? 아, 吗这个看 어? 이건가봐 맞네 맞네 미是 구운 고구마? 아니 是수수가지吗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과수원 열쇠를 얘는 가지고 있었던거지? 야금 아니야 이거? 책이야 금이야 책이네 에이 뭐야? 좋다 말았다 마리는 주작관 입학을 포기하고 서역에서 몸조리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리가 주작관에 있는거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옥수일기에 아싸 막 이런게 있었나봐 그치? 마리, 마가문의 장녀, 몸이 약함, 내성적임 성격이 바뀐게 아니라 노후세로 바뀐거여서 그랬나봐요 확실히 그치? 치료를 위해 주작관 입학을 포기하고 서역으로 떠남 노세 말과 당나귀의 혼혈 노세 신체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술 능력이 없음 입학 허가서를 받은 적이 없음 현재 실종 상태 일단 찔러보자 얘 맞네 일단 날 믿게 만들어야겠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도리어 들킬 뻔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술에는 가득 찬게왜 요란한지 이래 놓고 잘도 마을인 척 하고 다녔다 싶다 지금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버릴 수도 없고, 감시라도 시켜야겠다. 도움만 부활시키면 돼. 도움만... 그럼 우리 일족들 모두 살릴 수 있어. 세상이 멸망하든 혼란에 빠지든 뭔 상관이야. 다른 걸 생각하지 말자. 순간... 어, 황다기? 미친... 근데 황다기가 왜 여기 있지? 황다기는 옥수 거잖아. 옥수가 이미 아리 수작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럼 여기는 단순히 말 아리만 쓰던 데가 아니라 복수도 같이 쓰던 데였나 보다 아. 너 여기서 뭐해? 너 어, 여기 너 어쩐지 어제부터 자꾸 광싼다고 휴지를 갖다 달라고 하지 않나 양이또 네가 없어진 것 같아서 찜찜해서 와봤더니 지하에 이런 데가 다 있네 와야 너도 여기 처음 알았어 오늘? 난 위에만 있지 이런덴 처음 알았어. 진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뭐야? 야 아니야 내려가봤더니 무슨 책장밖에 없던데? 여기 벽밖에 없는데? 응. 네가 책장이 있대매 <웃음> 저게 이게 레버야 입구야. 봐봐. 어 뭐야? 너 여기 진짜 처음 와봐? 난 위에밖에 안 와봤어. 여기 위에는 어떻게 열었어? 위에? 어디 위에? 여기 위에 가수원이잖아 응 어제 넌 여기 못 들어가서 옆에서 방싼 거 아니었어? 맞아 근데 여기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 열쇠가 정말? 응 이게 뭐지? 여기.. 누가 쓰는 공간이야? 여기 난 처음 본데? 근데 여기 옥수의 계획서라고 뭐가 있는데? 봐봐 봐봐! 너 보고 나도 보여줘! 하, 내가 이게 여기 있었네 그게 뭔데? 내가 처음부터 엄청 찾던 거 이거? 옥수의 계획서가 너가 찾던 거라고? 아니 그럼? 이름은 계획서가 아니어도 아리야 과산에서 보자고 하더니 여기 용쾌하고 왔네? 지가 양이 되리로 온 거야? 아니, 양아. 네. 내가 해준 말은 잘 생각해봤어? 어, 생각은 해봤지. 근데 나랑 같이 갈래? 어디를? 도훈한테 돈 도운 살리러. 도훈한테? 도훈한테 어떻게 가? 네가 가진 거랑 내가 가진 거를 사용해서 도훈한테 갈수 있거든. 응. 그럼 네가 가서 살려도내면돼 도훈을. 너 거는 못 살려? 나는 못 가. 예원의 동물이 너만 갈수 있어 거기는. 어디인데 거기가? 도훈을 만나러? 응. 너는 못 간다고? 나는 갈수 없어. 왜? 예언의 동물만 갈수 있고 나는 갈수 없어서 계속 너를 기다려왔던 거야 아 그래? 응 그럼 아리는? <웃음> 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너 아리랑 친한 거 아니었어? 내가? 응나 <웃음> 인간 때문에 몰살당한 우리 일족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뒤지면서 방법 찾아다녔어 그러다가 도운에 대해 알게 됐거든 내가? 응 근데 도운이 이전에 이미 세상의 질서를 뒤집은 적이 있고 응 그가 세상을 통치할 때 아무도 죽지 않을 뿐더러 이미 죽은 것조차 살려냈다 그랬어, 냥아. 왜냐면 아... 도운이 이땅의 모든 걸 사랑하거든. 도운이라면 내 일쪽에 일를단군처럼눈 감지 않을 거야. 단군은내 일쪽에 인간의 손이 갈갈가 이렇게 찢겨나갈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내가 수천번, 수만번을 비었지만 순리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릴 버렸어. 단군을 살린단들, 그 앞뒤 깡막힌 신이 이미 내쳐진 데 부탁을 들어줄까? 너는 신이 자신이 돌보는 종족을 멸족될 동안 보기만 할수 있겠어. 당구은 절대 선한 신이 아니야. 네 눈을 가리고 이용만 할 존재일 뿐이라고. 너 도훈이랑 만나본 적 있어 그러면? 도훈이 이미 봉인된 상태에서 나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깨워줄 너를 기다리고 있던 거야. 그럼 너희 일족이 멸종된 건 도훈이 봉인되고 난 뒤인 거야? 응. 내가 도훈 살리... 살리자. 그럼 아리는? 대쪽을 살릴 수 있으면 다른 거 어떻게든 내할바 아니야. 뭐? 네가나 시비지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난그말 하나만 믿고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야네가 <웃음> 죽어서도 못들어가 말가문 나랑 도움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니까 들어가기만 하겠어? 네가 말가문의 우두머리야 네가 원하던 거잖아 여태까지 잘리 왔으면서 왜 이래 <웃음> 이제 와서 마음 바뀌면 <웃음> 네가한 행동이 사라져? 네손 떨지마 나는 어난 정말 날 위해서 한 거였어 돈 그런 거는 니가 얘기해 주진 않았지만 별로 상관도 없고 난 그냥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당구님을 위해서 일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당거야 근데 난이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책도 봤어 니가 이 책으로 처음부터 나한테 말 걸고 정보도 주면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할수 있다고 했잖아 아 쓸모없는 노사주지 야 시키는 거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서 방해라도 하지 말던가 아니말가으로 돌아가 아 거기서 물건을 줘서 도망쳐 나왔지 어떻게 악나이 가문으로 돌아가던가 거기선 환영해 주겠네 양아 나랑 갈 준비 됐지 가자 빨리 어 지금 가자고? 어 빨리 가서 살려야지 그건 안 되지 너도 나 거부하는 거야? 기다려봐 내가 당군 살지 도우 살릴지 너에게 말만 듣고 결정할 순 없어 나도 조금 고민할 시간을 줘네 괜찮아 근데 앙아 내가 전에 말한 거 기억나? 뭐? 아무도 믿지 말라고 그랬나? 어차피 너도 필요 없어 내 필요 없어 니네 눈이야 뭐? 하지마 야! 어제 그럴 수 있어 너 친구한테! 옥수 주었디 어? 나는 제가 널 때리려고 하니까 옆에 집히는 거대로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 야 아리야 잠깐 기다려봐 일단 옥수가 없어진 거는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그럼 옥수가 너를 어쨌든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맞아 그래 사실 내가 옥수 계획서를 나도 보긴 봤거든 그래서 네가 숨기고자 하는 게 뭔지 알거든? 너도 알아? 응 비밀로 해줄게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줄게 그러면 다 비밀로 하면 나도 1비지될수 있을까? 그치 가자 가자 다가자 근데 여기 과수원 열쇠는 언제 얻은 거야? 왜 과수원 누구 과수원인데? 이거 첫날 왔을 때 옥수가 자기가 좋은 데를 찾았다면서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서 날 불러냈어 첫날부터? 첫날에 자기가 돌아봤는데 여기 으슥한 곳에 좋은 곳이 있고 상자에서 열쇠 같은 걸 찾았나 봐 근데 잘안 하는 걸 알고 여기를 우리끼리 아지트로 쓰자고 했어 야 근데 옥수 진짜 죽은 걸까? 아니겠지? 아니어야 되는데 일단 나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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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손는데 나, 그래서, 그래서 돌아왔잖아. 아, 그래? 지, 지. 어, 어 얘들아. 우찌다! 어? 우찌, 어디 갔다 와? 우찌야, 어, 나, 뭔가 좀뒤둥승해서 여기저기 보고 있었어. 어, 여기저기? 어디, 어디? 먹일 있어? 어, 글쎄, 나도 장소를 잘 모르겠어서. 응. 어, 너네 무슨 일 없었어? 어? 네? 우리는 별일 없긴 했어 아 그래? 아 음. 다행이다 왜왜 왜, 무슨 일인데? 꿈꿨어 또? 내가 어떤 공간을 봤거든? 근데 거기가 되게 음. 되게 하얀 공간이랑 검은 공간이 있었는데 음. 이게 뭔가 너무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음. 이리야 너 괜찮은 거야? 왜 아까부터 아무 어 말도 없어? 아니야 좀 생각할 때 있어서. 아리 배탈났대. 아까 우리 과수원에서 소리에서 과일 먹었는데 그때부터 배가 부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응. 다행이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서. 그럼 가자. 그냥 그게 다야? 응. 저번에도 무슨 꿈꿨다고 알려줬었잖아. 맞아. 네 약간 뭐 들어볼래? 그래. 응. 궁금하다. 두게 방이 있었는데 응. 하나는 빛이 감싸고 있는 되게. 되게 하얀 방이었었고 응. 하나는 엄청 어두운 방이었어 응. 그래서 근데 검은 방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하얀 방을 먼저 들어갔거든? 응. 근데 우리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저 균열들 있잖아 그게 응. 엄청 커다란 것들도다 사라지면서 다시 파란 하늘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응. 근데 혹시 그러면 검은 방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해서 들어가 봤는데 응막 균열들이 엄청 커지면서 다시 하늘이 주저앉았어 하늘이 주저앉았다고? 응 그리고 진짜 무서웠던 게 응.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냥 다 공허한 그런 세상으로 변했어 거기까지가 꿈이 끝이었던 거지? 맞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 같아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막 여기저기 보고 있었거든 그렇구나 그래 일단 다른 애들은 그럼 뭐하고 있대? 다른 애들? 응 애들 다 옆에 휴게소에 있어 어? 매점? 아니 그럼 학생 쉼터야 교실에? 나, 응 매점에서 헤어져서 글로 갔었거든 어디야 어디야 빨리 안내해줘 <웃음> <웃음> 어루지야어나 어. 냥이한테 잠깐 할말 있는데 냥이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면 안 돼? 어, 그래, 그래. 조금 이따 보자. 어, 그래. 응. 알겠어. 금방 갈게. 어. 냥아. 응.